그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? 24시간 무한 환수되는 뭐 여기 뭐 디스커스 들어오고 새로운 작은 어항들도 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왔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기존 어항은 어떤지 보고 또 작은 어항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스가 있고 뭐 이따가 냉장 주신다면서요 냉장 주면 저기 숨어있는 큰 디스커스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. 많이 커요 상업급입니다 아무튼 수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냉장 주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냉장을 주셨어요 냉장입니다 냉동장구벌레 yeah. 야 냉장 주니까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오네요 역시 큰 디스커스를 위한 건데 큰 디스커스들은 네. 무서워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죠큰 디스커스들이 저기 있죠 오예 나오고 저기 와 진짜 크다 보니까 이 꼬마들도 그때 굉장히 요만했는데 그래도 한 두세 배 컸네요 역시 24시간 무한 환수의 위력은 디스커스가 키웁니다 무한먹이 배우고 환수 이 생먹이 이 수초왕이 이렇게 생먹이 주신 분 많이 없을 텐데 역시 무한환수되는 어항에서는 수초왕에도 디커가 잘 된다 근데 큰애들은 언제 나와요? 걱정이에요. 딱히 뭐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없고 밥 많이 주시고 계속 무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디스커스도 잘 된다. 그래서 디스커스를 수초왕이렇게 잘 키우시려면 새끼 때도 무한 환수되는 원에 하면 된다라는 말, 말씀이시죠? 네, 그냥 뭐 온도 같은 것도 어도않아요몇 도죠? 25, 6도. 25, 6도. 뭐 새끼 때부터 이렇게 개량종 키울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와, 우와... 저기 돌산 사이에 라미네이지도 되게 예쁘네요 볼라미. 그렇죠. 한상이 딱 있네. 크레들 나오면 또이 분위기 확 바뀌죠. 난리나죠. 아... 그, 캐리어 나오는 느낌이죠. 이옆게 작은 왕이 하나 더 생겼는데, 다른 왕들로 한번 볼게요. 기가 막히네요, 이것도. 메탈라이트 리얼 미니가 달려있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, 이 수조들은 애니멀로 랩 시리즈로 관리하시거든요. 이거는 뚜껑에 쓰시는 걸 싫어합니다. 그쵸? 이걸로 바꾸셨는데, 이런 자주 쓰는 액비들은 이렇게 펌핑이 좋죠. 그리고 이거 호환되거든요, 사이즈 다른 펌핑이랑. 이제 이렇게 쓰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많이 쓰셨네요. 좀, 좀, 좀 드려야겠는데? 꾸준히 쓰시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. 가벼워요. 또 그렇고 여기 수초 한번 볼까요? 앞에 정경 뭐예요? 정경. 코브펄. 코브펄. 여기 크립토코린에 심었다 녹았네. 그쵸. 녹았고 여기는 노치덤에, 그다음에 클로버 있고,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네. 여기 뭐 마토그로센스 있고, 쌍펄로 레드 있고, 볼비티스 트라이던트에요 볼비 프라이던트. 그다음 뒤에 로탈라 홍콩. 그 다음에, 오른쪽에 펄글라스. 머쉬름도 있고. 깨알이, 이 알차네. 아, 이거, 팔바는 진짜 안못하으셨네 예? 팔바. 아, 쿠바 펄 뒤에 크리트볼 코린에 팔바 두척 있습니다. 아니면 수초 좀더 자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저, 저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작은 왕에 베타 한 마리 있는 에키노 있고. 요런 컨셉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옆에 있는 왕 보시면서 얘기하시죠. 정확히 없이, 저기 에키노 하나 있고, 모스 있고, 음. 조명 저렇게 해서. 저이지게안 생겨, 잘? 괜찮는잘 안생겨요 노하우입니까? 뭐 예를 들면 저기서 뭐 한끗 뭐가 없으면 갑자기 이키 생긴다 이런 거 있어요? 수출한번 청소를 해줘야죠 한 수? 50%에서 70% 정도? 음, 그럼 해주고 네. 나머지는 그럼 잘 산다?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수출가 많잖아요 음, 저기서 에키노 없어주면 큰일 나죠? 그게 핵심이죠 에키노 네. 아, 뭐키노가한소 공급도 해주고 음. 네, 양번도 빨아들여주 밥도 많이 주나요? 밥 많이 주죠 이 일본 두화에서도 저 원하는 영화기안 쓰나요? 저렇게 됐어요? 네, 저런 느낌으로 가죠 에이, 근데 저렇게 저 안에서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키우진 않죠 사실 저거 비싸잖아요? 저 세트가 네. 어항이랑 저 조명이랑 얼마예요 20만원 음. 자 여러분 이 집에는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? 음. 중간에 에키노가 있었는데 네 에키노가 중간에 있던 흔적이 있네요 너무 잘 자라서 음. 어, 이게 점점 위로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네이에서 어, 줄기가 길어지면서 줄기화 되더라고요 음. 네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, 너무 길어져고다 잘라버렸더니 죽어봐요 그러니까 에키노의 약간 역할이 중요하다 해당이... 에키노가 있던 환경에서 음. 어, 아주 밸런스 잘 맞고 아주 투명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성활도 아주 좋은 영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에키노의 흡, 이런 영향 흡수와 광합성이 어, 없어짐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확부러진거있한 끗차가 참 크다 그쵸? 그치. 이 조명은 플렉스민이 같은데? 큰 나노 알겠습니다 아 예쁘네요. 애니로 TV